그 사진을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참잘그렸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수와 갈렙을 인데 여수와는 참 선하게 생겼고요 갈렙 부작이 날카롭게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5장 36절 39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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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이 말씀을 듣고 이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으면 여호수아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 그 어떤 그 리더의 어떤 승계를 여기서 볼, 보는 것 보았습니다. 자자 사명에 떠난 사람 오늘은 여호수아 갈렙 라합과 아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라합과 아간은 뭐냐면 한 개인이 모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에서는 리더가 팔로 n 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리더도 잘못될 수 있다 또한 리더를 잘못 만나면 팔로 a 들 백성들이 힘들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왕을 잘못 만 h e same as the 너무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한 여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었고 또한번그 가족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가 몰살되는 그런 사건들을 요번 어, 것을 다루겠습니다. 자, <웃음> 자 그럼 여보 기본적으로 내 성격의 에너지는 무엇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 끌고 다니는 사람, 환경에 이기는 사람과 환경에 지는 사람, 또 그다음에 주도적인 사람, 그다음에 환경에 적대적이거나 리더적을 이한 사람, 그런 사람은 D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D형에 속하는 사람이 오늘 갈렙과 라합이 그 D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간을 보면 환경에 우호적이고 개방적 비통정이고 어떤 유혹에 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아이형 사교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정형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우수아가 안정형이 들어가는데 이 안정형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비록 끌려가지만 그 사람과 성실과 정직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안정형인데 여우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시형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던 것이 모세처럼 모든 것이 원리 원칙을 따지고 환경이 어떤 것을 극복 환경을 갖다 비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강점에서 본 디스크에 대한 성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라합이나 그 갈렙은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고 통찰력 있고 집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간은 그 여기 뭐 설득력, 감화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 보면 여기서 아간에서 나오는 성격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요걸, 요걸, 뭐 일단 사교형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설득력, 감화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을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안정형. 성실하고 안정감 있고 협력적이고 팀중심이고 충성심이 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그 안정형, s 형에 특힉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중형은 세밀하고 완벽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우리 C형, 신중형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단점 뭐냐면요.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냉정하고 신경결정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나 어, 사우랑에서 나타나죠. 그대 대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결국은 이 D형들의 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 사교형들은 어, 말만 앞서고요, 변덕스럽고 산만하고 게으르고 끈기 없는데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유혹이 약한 것이 바로 이그 사교형들의 같은 큰, 큰 어,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형은 성실하고 안정감 이고정직하진 반면에 우유분단하고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S형 어, 안정형이 될수 있고요. 어, 세밀하고 완벽한 반면에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과민하고 혼자적 일하고 비사교적인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여태까지 6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보면 뭐 DC형이다, IC형이다, 그다음에 SI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D형이 갖고 있는 내가 주기질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D, D가 주기질인데 이것이이 주기 이 모든 것은 D형을 갖고 쓰고 있지만 거기에 보조기능으로 해서 우울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과민하고 이런 것을 쓴 사람들이 DC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질은 D, D형이고 보조기질 그다음에 그런 기질이 C형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대충 요약을 하면 가나 가나한 정복과 분배 과정이 1절에서 12절까지 돼 있고요. 1절에서 그 21절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승 전쟁 승리의 비결을 갖다 제시해 줬고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생 라합과 전리품 을 훔친 아간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출애굽과 비교해서 보면 모세 오경과 모세 웅의 비교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이 어, 침략.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공격해서 그 정복하는 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돼 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니까 준비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7장에서 12장이 그 정복 전쟁이고 13장에서 21장까지가 뭐냐면 분배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이제 마지막 그 여호수와의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그 여호수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수 호 하는 누가 졌냐면, 여수는 그 대부분이 여수와서가 호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여수와서를 호 갖다 보고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여수와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수와서는 호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자세하게 지필됐다고 보냐면, 그 사람의 여수와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졌다라고, 그게 그 그. 그 작자, 작가가 자작 그렇게 썼다. 여수와 자신이 그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필요했다. 모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안 듣는 백성들 끌고 간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세대개체가 필요했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갖 실패, 실패와 불평이 연속되어 있던 모세와 달리 순탄했던 여호수아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세가 종교적인 기초를 놓았다고 보면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장 아까 36절, 3 9절을 보면 아까 말씀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보면 그그 그, 그뭐 세대교체 할때그 교회에서 세대교체 할때뭐 세습이다 아니면 뭐 리더십의 승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어 원로 목사와 단임 목사의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 원로 목사를 보면 우리가 모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연로 원로 목사라고 본 로세가 가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그 하나님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승계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면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모세는 모든 것을 광야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거기서 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모세가 있는 모세가 거기에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덤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리더십 승계 문제가 생길 수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 자체를 갖다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왜 여호수아와 모세에서 어떤 승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없애고 자기는 마차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결국은 그것은 엘리사가 사역을 열심히 자기 소신껏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6절 39절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입니다. 민숙이 13장 2절 그다음에 25절 이렇게 보면 2장에서 13장에서 보면 자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제 모든 가네스바니아의 모세가 정탐하러 가죠. 그렇게 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모세할 때 보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오래보다 강한, 강한이라 강 하고 거기서 내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1 2 정탐권 중에서 두 정탐권 여수와 갈래만 빼놓고 열 정탐권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였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정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가 거기 있는 과일을 갖고 오라서 과일을 갖고 오죠. 그렇게 왔을 때 항상 의견이 분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 보면 여기서 민숙이 14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수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열 정탄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정답할, 곳, 정당, 정복할 곳이 못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갈렙은 그렇게, 여수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수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이 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처럼 우리는 뭐냐면 아무리 거인이열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수와 합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누구합니까? 결국 아말렉과 싸우는 군대 장관, 장, 장군으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보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암말릭 없이, 어, 암말릭을 없이 하여 천하에.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아 여, 하나님도 여호사가 여기서 싸우는 걸 보고 아이 친구 괜찮네 라고 잠을 찍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한 보겠습니다. 주누이국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기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테니까 그 올라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부와 여호와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스를 리고 하나님한테 돌판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여분네 아들 갈렙을 데꼬, 아, 여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눈의 아들 여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 있습니까 40일 동안 있을 때 뭐예요 여수와도 그 꼭대기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 밑에서 여,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뭐예요 항상 여호수만기 모세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야기함과 이야기함과 같이 여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로 으 돌아 돌아 어, 돌아오나 눈이 아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회막이 어딥니까 회막이 바로 결국 우리는 그 우리가 회막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성소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거기 지키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자기가 맡은 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가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여호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수종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 여호수와 1장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여호와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 모세의 수종자 누누아들 여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세의 수종은 뭐예요? 모세의 결국은 비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처럼 모세를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승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시작해갖고큰 교회를 만든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거의 후임으로 단일 목사를 간다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신명계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또한번 뭐하고 뭐 있습니까? 여수아 1장 6절 9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장 6절 9절 25절 그 다음에 신명계 28절 신명계 31장 7절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성격이 성격, 성격상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지 않았냐? 만약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런 말씀하셨을까? 저는...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웃음> 이것은 여수아가 성격성으로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신명계 3장 28절에도 마찬가지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계 31장에서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솔선수범하는 인간적인 여우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치러 갈때 항상 가,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우수는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럼, 그만큼, 인,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람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서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자, 뭐예요 성실하고, 뭐, 뭐가 있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금면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사장과 각 지파 족장도 함께 땅을 분배할 때도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느니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어떻게요? 분배할 때 누가 있습니까? 분배할 때여수아혼자한게 아니라. 누가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그다음에 여수와 그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안 나게끔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결국은 누구예요? 여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또좀 어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제사장에서 이거 지파를 나눌 때 제일 먼저 한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문나세갓 유벤 지파를 먼저 에덴 저 요, 요단강 우측에서 먼저 그분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수아가 왔을 때 처음에 분배한 게 누구야? 뭐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먼저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를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지파를 분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도와 북이스라를 나누는 을 혹시. 예표를 하지 않았는가. 그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저 추측하고 얘기하는 어 목사님도 많이 계십니다. 자, 자 불만을 잠재하고 설득하는 여사. 자, 요셉 자손이 여사에게 말하 이르되 여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건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그한 분기수로만 내게 네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고 요셉 지파 유다 지파는 그 분배하는데 아무 이상이 말이 없었지만 요셉 지파는 뭐라고요? 얘기해 요셉 자손이 내가 또 뽑기를 뽑기를 제비 뽑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분기만 주면 난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했 너는 큰 민족이 되므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 집파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다 골짜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 철병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적한 분기만 가실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곳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곳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아무리 철병가가 있더라도 그 산지는 너는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정복하라고 끝까지 설득하는 여호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만 섬기겠다고 선언한 여호수아 마지막 그, 우리가 24, 22절에서 24절에서 보면 마지막 여호수와의 여우수, 그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에게는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죽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 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떠왔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는 신이 엄청 많았죠. 그죠? 뭐배뚜기저 재앙도 있었고, 개구리 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강 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이 많았었죠. 그런 신을 하든지 이게 뭐냐면 이그 이스라엘 민족 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어, 왜냐면이 가나안의 땅에다 가 보니까 농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하신을 선언하고 그.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요의 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혹이 들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장사를 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 신을 믿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섬결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처럼 여와가 마지막에 확실하게 자기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자. 자, 홍해와 요단강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어떤 그 리더십의 승계를 바라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단물을 23절에 보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단 아니라고 딱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세가 넘겼을 때는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누가요? 요새의 지시가 아니라 뭐가 먼저 넘어갑니까? 제일 먼저 간게 뭐냐면 괴가 넘어갑니다. 언약 괴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언약 괴가 율법이 되어서 물을 막아버리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예그 모세가 말로서 그것을 홍해를 가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까 율법이 없 없을 때 율법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언약계가 나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사사기 가면 언약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거참그참그그 참, 그, 그, 그, 그, 아주 보면 그 율법이 결국은 없어지면서 사사기때 어떤 그 자기 소신에 맞는 대로 하는 행동처럼 율법이 언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언약계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 보면 자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시, 어, 저, 이달에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해의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1나 날에 뭐예요. 거기에 유, 피를 갖다가 인방에 발라갖고그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우사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열이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이 유월절을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그 내용이 그출애굽계 모세와 여호수아 어떤 승계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호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관리자형이다 S 형 S가 그 안정형이 주를 이끌고 있고 나머지 신중형 모든 것이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갖고 있는 관리자형이다라고 얘기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하고 온유하며 조용한 사람이다. 이 사람 비슷한 게 누가죠 요나단이 이사람하고 거의 같은 차질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이나 남에게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며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다 단정하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온유하며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하며 이기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 이것은 C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과다학장이나 과잉 참여를 두려워한다 외부로부터 압력은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 이성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아이성의 문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가장 특징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점액 우울질로 보는 S.C.형 관리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 85세도 승리의 목마는 갈렙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건함과 믿음으로 안낙자손이 땅을 정복한 사람. 이 사람을 갈렙으로 볼수 있는데 자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민숙의 32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가네스바냐에서 어떻게 해요? 정탐 꿈을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탐 꿈들이 뭐예요? 거기는 우리는 밥이다. 그라고 얘기한 그런 거와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정해 주죠. 여호수아, 십자장 6절에서 보면 그때 유다자손이길가에 어, 있는 여호수에게 나아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서 가네스바네아에서 당,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분네 아들 보통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립이라고 했을까요? 그다음에 또 있으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스의 자손이었던 그나스 족속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 19절 보면 여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세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으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 개인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같 간몬족속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족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그때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다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자손,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을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에리오 11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나스가 어디요? 에서의 손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민숙이 32장 1 2절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레비의 눈의 아들 여호수와는 여와를 호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라고 나오죠 여기에 그나스 사람이 결국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조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분의 아들 누구예요? 갈렙이죠. 갈렙인데, 갈렙은 뭐예요? 갈렙이 동생의 여분네의 아들 중에서 갈렙과 그나스가 있는데, 그나스는 그 그나스 족속을 그대로 따로 쫓아서 그나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들 중에서 그나스가 있었고요. 거기에 악사가 있었고, 그나스, 그나스의 아들의 운이엘과운이엘의운이엘과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이엘의첫 사사가 되는 거죠. 자. 그족번이 이렇게 됐고요 거인들을 보나사 능히 이기리라 하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거기서 민숙이 33, 13장 33절에서 보면 거기서 내피림의 후손인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뭐예요 이것은, 어, 우리가 보면, 악인, 저거죠. 사탄들이죠. 사탄이 돼. 천사들이 사탄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들어간 것이, 그래서 나는 것이 내필임인데, 자, 내필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다. 이렇게 큰 거인이었다고, 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나왔던 메뚜기가 나온 게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충성 충성 충성이라고 그걸 까맣게 만들었는데 뭐냐면 여우사 한번 읽겠습니다. 여우사 14장 7절에 보면 이것이어요 이렇게 됩니다. 가네스바니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이게 40살 때, 40살 때 내가 모세한테 보고했다고 라 얘기합니다.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모세가 맹상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그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얘기를 갖다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근데 뭐예요? 40살 때 했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나서 이제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날에 여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소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전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뭐라고 얘합니까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족속들은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거나 같이 융화되어서 살았지만 갈렛만 오로지 그안학자손들다 쫓아내는 것이 안낙자손 그 갈렛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인들이 사는 곳을 내게 주소서. 정말, 거기가 정말 기름진 곳이냐, 기름진 곳이냐, 기름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름졌고 항상 풍토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사가 14장 1 3절에 보면 갈렙을 위하여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이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께 충성했습니다. 여기도 충성했습니다. 한세번 정도 계속 나오죠.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낙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혹시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유, 그, 그 다윗이 처음에 와서 그 헤브론을 수도로 7년간 왕정치를 했던 것이 결국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그목에 중요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자신의 자 사명을 끝내고 이뤄내는 갤랩이죠. 그게 뭐냐면 자 헤브론을 갖다 기랏아르바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갈렙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갈렙을 이저그 그, 기라다브라 해브론을 갖다 정복를 하죠. 근데 뭐요? 예 세세와 아하만과 달메를 쫓아내, 고 거기서 가장 큰 그, 하던 세 아들 을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이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리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기라세벨이라는 데가 어떤 데일까요? 기라세베를 쳐봤는데, 어떻게 해요? 잘안 되니까, 뭐요 자기 딸을 해서 누군가가 나의 딸줄 테니까 여길 갔다가 정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갈렙이 아마 힘이 붙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끝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할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갈렙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이 내용이 족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렙의 딸 악사와 그나스의 그 아들 온니엘이 결혼하는 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 그러니까 그, 서로, 사춘끼리, 결혼, 그러니까, 육촌이 되는 거죠. 육촌끼리 결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담집 점액질 DS형 성취 성추, 성취자형의 특징 갈레빈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레글 점액 담집 점액질을 본 이유가 외향적 질 가운데 가장 차분한 성격을 가졌다. 그게 S형 때문에 차분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성급하고 격렬한 반면에 조용하고 냉정한 기질이 혼합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갈렙이 나와 있던 것이 뭐냐면 가네스바니아의 그 보고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분깃을 나눠주시옵소서 이산지를 내겨주시옵소서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능력 없게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능력을 발휘하고요 계획과 열정을 잘 조화시키는 조직적인 사람이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훌륭한 경영자나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수 있고,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분노와 모질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한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해안 모든 일을 조직화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고 라본게 이제 이 갈렙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은 여인 가난한 라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원받은 용이도 하고 용기 있는 여인 라합입니다 자 라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없이 정탐권을 보호해 준 라합입니다 자 누리아들 여호수아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권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자기생집에왜 갔을까요? 기생집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여러 학자들이 그런 얘기였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주막에 가면, 그 술집에 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정탐하러 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왕이 누가 왔든가 알고 있죠. 벌써 그런 저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벌써 알고 그 정보가 왕한테 간 거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요 자, 위에 숨겨 놓고 난 다음에 위에 산림 산림에다 숨겨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고 난 다음에 어 빨리 가. 가면 잡을 수 있어라고 거짓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연기가 출중했기 때문에 그 정타 그 병정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그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왜냐면, 그, 성문을 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성을 침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그, 나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닫게끔, 이 뭐, 시간을 맞춰갖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게 얼마큼 용이지도 한지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숨을 담보받은 라합.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그 지붕에다가 다 덮어놨죠. 그러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에녹나이왜이 사람들을 갖다가 숨겨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뭐라고 얘기요 홍해물을 여호와께서 당신이 믿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 두 왕, 두왕 시원과 오객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이나비는 여자는 뭐예요? 바신이나... 바알신이 이스라엘 신에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고 듣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내가 좋게 해줬으니까 선대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도 선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 집도 살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했으니까 해달라 결과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어떤 결과에 중요시 여긴 것들, 것을알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죠.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의도한 나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뒤쫓 사람들이 너희가 맞출까 하노니. 그 사람 하니까 너희는 산에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전사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로 갈지라. 그런 것까지 정보까지 다 좋아.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어, 그랬더니 그렇게 약속했더니 어떻게 해요? 붉은 줄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보은자체의 보면, 보면 이투시도데 밑에 5m는 뭐예요? 이 돌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7m가 그 흙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떠 있는 그 여기 네모로 돼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게 집들입니다. 집. 나합집이 여기에 돼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제방이뚝돼 있고 나머지 뭐입니까? 그 안쪽에 또 하나의 그 진흙 어, 이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14m 위에 도시가 세워진 거죠. 자, 여기 이게 소리 질러 갖고 무너지죠. 무너졌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그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게 거기에 돌벽으로 돼 있고요. 그 위에 진흙으로 돼 있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 갖고 나온 게 이겁니다. 저 보면 이 돌벽들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진입벽들이 무너진 게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을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마을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벽과 성벽 사이에 마을이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그그 그 라합은 성벽에 살았더라고 이게 나오죠. 자, 1913년에 에르스트 셀린이란 사람이 리포트 썼는데 여리고 성을 갔다가 쭉그 독일 스팀들하고 그쭉그 발굴해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여리고성 벽은 무너진 것이 있고 남아 있더란 얘기죠. 그 유지 저 자네가 자아그그또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돌벽이 흘러가고 진흙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진흙을 타고 올라가갖고 어, 그 마을을 점령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쪽에 있는 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벽에 그 거기는. 허물어진 게 없더란 얘기죠. 그 발굴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 라합 집이 북쪽에 있는 성벽 위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요게 보면 요게 성벽에 이렇게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밧줄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열두 정탄과 라합의 신앙. 자, 열두 정탄과는 뭐냐면요. 뭐죠?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뭐래요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그 물을 내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았죠. 근데 보고도안 믿었는데 라합은 뭐예요? 듣기만 하고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합의 개발을 보면 보세요. 자, 살몬과 라합을 라합이 이제 살몬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정탐꾼이죠. 그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뭐예요? 루시 처죠. 그렇죠? 루시 처고요. 그다음에 오베와 이세 아,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가 되죠. 그 계보가 결국은 다윗으로 해갖고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뭐예요? 루스는 모함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압은 뭐예요? 기생이죠. 창녀죠, 창녀. 그런 계보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정말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이 라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개척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근면하고 유능한 사람이며 영리하고 분석적이고 단호하며 스스로 자신을 지도자들을 개발시킨 사람이다. 논쟁할 경우 손해를 보고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든다.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다.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독자가 될수 있으며 적이나 분노를 품고 있다.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과 사울왕이 디시형입니다. 이게 누구냐 개척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 남의 것을 훔친 것, 하지 말라는 걸 훔치었던 아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 집하면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최후, 이스라엘 민족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 결국은 아간입니다. 아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리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아 하나, 예수님 하느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사 6장에서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어. 받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음과 그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고권에 들지라 그랬는데 어떻게요? 해 아가는 좋아서 훔쳤습니다. 그래갖고 감춰두죠. 자 하느님 물건에서 나간 자십7 장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집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요 갈미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전부 다 지파를 모아갖고 전부 다다 놔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쭉 뽑히고 거기에 삽지 가지고 쫓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라의 증손이요 삽지 가족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요? 해 하느님이 여호와께서 범죄를 이로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얘기 하죠. 아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훔친 것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 세겔과 금액가 5 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유유목민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옷을 옷이 없었는데 아마 그여그 그, 여리고성에는 정말 어떤 명품 옷이 있었던 것 때문에 모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훔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안에 다 있는 걸 찾아냈죠. 자 그러고 보면 한 인간의 욕심이 민족과 가족을 희생시켰다 자 여수와 7장 24절 26절을 보면 아간이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동이와 그 아들들과 그 그의 딸들과 그 그의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골골짜서 뭐예요? 돌로 쳐 죽이죠 그를 그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것으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악월골짜기 빈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욕심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들. 한 가족의 믿음이. 기생라압은 모든 자기 한 가족들 다그 구원한, 것, 구원한 것에 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욕심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그 다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영으로 그냥 얘기하는데 아이영의 특징이 뭐냐면 유혹이 약한 것이 아이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메이킹이 특징이다. 따뜻하고 외향적이면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천성적으로 감성이 예민하고 외향적이고 사이깊지 못하며 느낌이 결정이 그 느낌이 그의 결정을 지배한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이깊지 못하고 느낌이 아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갖게 되는 그런 것들. 자신은 즐기는데 있어 유능한 유별난 유별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활기찬 대화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친구가 많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고 시정을 잘 내며 유혹에 약하며 낭비 의심하다. 친밀해지기 위하여 얼굴을 보면서 말한 것을 즐기며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라합과 아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합은 여자고 아간은 남자였죠. 민, 민족은 어디냐면 가나 민족이었고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직업은 창녀 기생이었고 아간은 군인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도 믿었지만. 아가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소속은 유다지파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고 아가는 유다지파입니다. 결과는 가족을 살렸고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은 믿음은 직업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기적과 믿음은 관계가 없다. 기적을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을 각질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오늘 이 결론을 보면 어떤 거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행동이 전체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을 욕먹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한 행동 요새 어떤 세습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욕을 먹고 있죠. 그게 과연 세습이 왜 불법적으로 편법을 쓰면서 그 세습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승계, 원로 목사가 단임 목사였던 갈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개인의 행동에 의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모세의 어떤 교훈은 뭐냐면 리더를 잘 만나야 팔로워가 편하지만 팔로워 못 만나서 리더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내 내가 어떤 가족의 어떤 가 가장이 되는데 그 가장이 얼마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 가장이 잘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가족 전체가 붕괴되고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잘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부흥하고 흥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기원이 아닌가. 그래서 리더를 따르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한 개인이 전체를 할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수와 갈렙의 어떤 결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